여의도의 전설로 떠도는 소문으로는 할머니의 투자는 정말이지 조지소로스도 울고 갈 정도로 전복을 찌른다는 것이다. 트레이딩의 투자도 모르니 주식을 마음대로 샀다 팔았다도 못하고 차트도 볼줄 몰라서 골든크로스니 데드크로스니 아니 양봉과 은봉까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시며 남편이 남겨놓고 떠난 막대한 재산이 있지만 평소엔 그저 평범하게 그지 없는 할머니라고 한다. 평상시엔 주식 객장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가 뉴스와 신문에서 종합주가가 사상 최대의 폭락을 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날엔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을 들고 주식 객장으로 나와 담당 직원한테 대형주를 중심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모두 사주세요 은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진다고 한다 그리고는 반등을 하는 날그 할머니는 객장으로 다시 찾아와 모든 주식을 다 처분해주세요 하고는 조용히 가신다고 하는데 그 할머니의 귀신같은 투자에 연륜이 있는 하우스 직원들까지도 혀를 내들었다고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단몇 프로의 수익도 대기업 직원의 연봉 몇 년치가 되었고 그 수익을 단몇달 만에 실현하고는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가서 또 다음 폭락장이 되면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